속보입니다. 오늘 3월 22일 오후 4시 37분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50분 뒤에는 규모 4.3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12월 12일부터 3월 22일 저녁 8시 40분 현재까지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무려 11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이와 태연에서 멀지 않은 아사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마산은 작년 9월 12일 오후 1시경부터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당일날 오후 10시까지 화산성 지진이 82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마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산체의 얕은 곳을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의 증가가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9월 12일 아사마산 화산 폭발 증후 이후에 일본의 오키나와 근해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키나와 근처 대만에서 규모 6.5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최근 대만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사마산에 대하여 첨언하자면 아사마산은 일본 군마현 아가스마 군 스마고 이촌과 나가노현 기타 사쿠군 가루이자와정 미오타정의 경계에 있는 높이 2542m의 활화산 이며 1783년 대분화 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부한 2009년 2월 3일에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도쿄까지 퍼져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사마산의 최근 화산성 지진 횟수를 살펴보면 어제 21일 화요일부터 아사마산의 화산성 지진 횟수가 평소에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산체 팽창이 밝혀졌습니다. 분화구 바로 아랫부분까지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면서 산의 전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마산 남쪽에 마그마가 쌓이면서 팽창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으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단계까지 치닫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